음. 무슨 일이야? 우와. 이게 무슨 일이야~? 우 이게 무슨 일이야 r e 하 고양님 도리 이게 그냥 파트 살지도 않는데 파르친 거였어요.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지금 오빠한테 털 잘못 봉지 좀더 여기로 가갔다 당신은 여기서 나가실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? 아시겠습니까? 당신은 여기서 나가실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? <놀람> 라라라라라 라무 어, 오랜만에 목욕을 하니까 오나이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기나이나나 老了老了老了老了了了 a <laughs> o n o 야 뭐야, 뭐야, t up! 뭐야, 야 와. 뭐야, u 어디 a y 해? 뭐야, 뭐야, 너왜거기 a 야, yeah. y 아 나도 e j u l 민첩함은? 너도 깨봐 민첩함이 없어? 어? 어? 어? 어? 사람 아니야? 뭐지? 농담당한 기분? 어? 뭐지? 어? 좋지? 나보다 지금이 높은 거 같은데? 뭐야 <웃음> 보 뭐, 솔직히 말해 사람이지? 얼굴 가죽 어딨어? 어딨어? 사람 어딨어? <웃음> 여기야! 안에 계신 사람 어디겠어? 빨리 말해 야 빨리 말해 도웨어 썩당이야 <웃음> <웃음> 에헤 에헤 거의 <빨리> 다 했었어 <웃음> 아나 했다 야 나도 설수 있다 했다 아 <웃음> <웃음>